자꾸도 말하네? 뼈방패. 돌격! 거긴 돌격이 아닌데, 근데? 친구야?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도.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도. 구독, 구독, 실망자님 잘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대신 복수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이거 내가 볼때 깻잎자인 줄 알고 이렇게 한거 같은데, 쌀보죠, 쌀보죠. 저기네 와, 야, 뭐야? 이거, 와, 스킨, 뭐리본같이 생겼어. 하지만 가래는 일단은 이게 와우. 상당한 것은가? 미니언 먹어야 돼. 아, 한 마리 놓쳤는데, 나? 뒤에서 녹았네. 미니언 다 버리세요, 그냥. 다 버리십시오. 귀한 자랑하는 거 보소? 미니언 한 마리 놓쳤어 저만가? 아니지? 아 3렙이 2렙이 찍혔어야 되는데 아 이거 풀 맞으면 죽었다 풀큐 맞으면 죽는다 이거 풀큐 맞으면 죽어요 풀큐에 돌아가면 죽어 아 2렙이 아 이거 아까 미니언 한 마리 타가지고 2렙이 안 찍혔어 시타이밍 그래 저 가랭 같지가 않아 스킨이 약간 리븐 같아 잘 뺐다 그래도 한타 약간 0.5초 늦었으면 은 대가리 찍혀가지고 한, 바, 한 바퀴 띵띵돌고 죽었을 느낌? 아내네포아 미드 솔게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살일러스한 사람이 있네요 되게 좀 매서운데? 맞았죠. 네이스 드세요. 파트 3, 그냥 드 3. 3, 아 드시, 드 삼. 아그드 삼. 캐리 쓰니까 어차피 저 사람 이러지. 나 그냥 먹고 캐리해. 애매한데. 갔다오진 말자. 투돌한나 경험치 수급을 해야 돼요. 메롱. 한데 대, 한데 대 맞아주라. 안 맞아주나? 까비. 내 네, 포머가지롱 내 네, 포머가지롱 저런 이렇게 도발하시면 안 돼요 도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단 투도란 집 가는 척하면 은 밀겠죠? 하지만 안 밀면 개이득이죠 왜냐면 여기 와드가 없기 때문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밀어도 이득 안 밀어도 이득 도발의 능징을 본다. 젠장. 아, 바꿔 없네. 그냥 안 나타나니까 바로 미네. 까비. 좀, 생각은 할줄 알았는데. 경험치 차이가 좀 나네요. 아니야, 근데 클레드 상대로 뼈반패 들고 무빙 잘하면 돼. 그러면, 그러면 클레드한테 가, 가게, 아, 없어요. 테리기남아 그렇긴 하네. 또 그렇게 보면 일단 라인 최대한 녹이면서 손해 본거 퉁칩시다. 이러면 미니언 한두 개, 집타임한번 해. 스일러스가 경험치 많이 주어서 오랩이야. 오히려 아! 자꾸도 말하네 점화 들어오면 죽었어요 저거 육렙 아무리, 아무리 경험치 밀려도 이거는 육내안 밀리거든 와이 뭐야 육내 타이밍 내가리 왓인가 돌고 한텀 잡겠다 이건가 6렙 나와야 되는데 아! 와드였네 난피 최대한 채우고 꿀렘이 있거든? 꿀렘에 좀 줍자 약간 나 지금 단식 중인 것 같은데? 방금도 못 먹었지? 먹는 소리가 안 났어 근데 이때까지 Q를 잘 맞춰서 그나마 지금 제조가 되고 있는거지 Q 못 맞췄으면 죽지 않았을까 한 번은? 죽었을 것 같은데? 레벨이 많이 밀려 핑화 내주고 라인 위치 좀 예쁘게 만들자고 투도라 아니라 이렇게 툭 치다 보면 피가 차긴 하거든 아, 포탑 안 맞아 주나? 진영을 무너뜨려라. 와우, 아군이 당했 귀찮게 잘한다 계속해서 홀딩할 거예요. 근데 미드 2데스네 벌써? 아집 가설하기보다 아까 비게이블을 살러서 몰아줬어. 같이 주면서 그러면서 멀어진 거예요. 여긴가? 까비. 진짜 아깝다. 안녕. 맞았죠? 아, 이 병신아! 이 병신아! 이 병신아! 야, 뭔 짓을 한 거야 방금? 쉬는데어거수데아아 방금 뭐한거야 큐를 아 방금 큐를 풀을 아, 서로 엇갈렸으니까 제가 풀 오늘 때 사일러스 그 뭐냐 타이밍에서 쓰면 어게 바랐는데 약간 기우였다. 아 밸로 돌아? 나? 풀까지. 그런 레이스? 페이드? 저는 안 보이는 곳에도 풀을 맞춥니다. 오 가붕자처럼 먹어 레이스. 저는 안 보이는 곳도 맞춥니다, 선생님들. 저는 등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얼굴이 아수라라는게 아니라 바치형들 깔쌈하게 맞추는거 근데 티아멧또 이제 딱 돌아갈거 대비해서 미리 맞추고 돌아오는거 좋습니다 근데 상대 조합이 조금 <웃음> 닌자신발이 의미가 없는 조합인데 오우씨 라인전 하려면 닌자신발 가야되는데 닌자신발이 의미가 없는 조합이네 그 가렌 Q 이속 빨라지는 걸 생각을 못했어 내잘못이 아까 거 일단 탑테 뽑아줬어요 형님 라인클리어 사기치지 마세요 형님 사기치지 마세요 못 터치죠 자꾸 도발하지만 020이죠 멘탈 나갔죠 제가 이겼죠 미니언 밀려도 상관없죠 닌자 신발 안 갔죠? 안녕, 여기 아, 까비. 뼈방패. 자, 잡을만한데? 가야죠. 그러니까 도발할 시간에 집중을 한번더 하라고 친구야 맵을 못 읽으니까 당하는 거야 그냥 뭐라했어 도발하지 말랬지 도발한 사람은 응징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형님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칸트의 정원명령 너를 대우한대로 대우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도발을 했으면 응징하라 이런 말이죠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아 저는 참고로 윤리 2년 연속 만점입니다 한국이 낳은 윤리학자 쌀이보 좋아좋아 느낌 있었어 <웃음> 근데 미드 사기치네 미드 챔프로 사기치는데 저사람 두번 죽었는데 라인전을 압도하려고 그래 아어 제발 선생님 어디갔지 여깄네 안녕 뼈방패 돌격, 거긴 돌격이 아닌데, 근데? 친구야? 셧밥식. 아, 네, 네, 아우,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어디 도발을 해, 응? 아, 약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솔직히. 아까 감정 표현할 때 약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탑캐리할게. 버스만 타라. 나 킬관이 100%야. 17분. 으디0 4 0이 앞에서 자꾸 도발을 해내 웃음소리부터 약간 기분 나빴어 댓글 라인 빨리 밀고 아 근데 또 돈이 돈이 완전 거들하다거들라 가야지 그러면 쩔수 없지 다 죽었다 너네 나한테 걸리는 놈 무조건 죽었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여자친구를 만드는 건가요? 여자친구는 만나는 겁니다 선생님들 아 이러니까 너무 선비 같죠? 상투 틀어야 될것 같죠? 이렇게 틀고 갈게요 공 있지 깔끔하긴 한데 에공 없어 너 공이야 아 아깝다 손을 맞아야 되는데 아 몰라 탑 라인 버려 탑 라인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안 빠졌지? 공안 빠졌지? 어 이거 좋아 아, 근데 저는... 저는 제가 제 이름이... 그... LCK나... 그... 살복과 클레드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연애... 연애 안할 거예요. 연애 하잖아, 그럼 뺨때기 때려 그냥... 그 전에 내가 연애하면 뺨때기 때리세요. 살복과 클레드 막 이런 거... 이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아, 이 사람. 엄청 아프지? 알아라 쿠션 두개 먹어주고 대치가 오리가 좋아 훨씬 좋아 공도 빠졌어 나저투돌라니니까좀타도록 할게요 락카공 좋아 얘네 볼수 있는 게뭐 있죠? 에코 더블요. 근데 에코가 공이 없지? 여기 있나? 공 있나? 아 아쉬운데 와 진짜 아쉬운데 풀 타이밍 알맞게 썼으면 죽긴 했겠다 잡김 타이밍을 알맞게 못 썼어 야 킹드모여 야 킹드모여 킹드 계속 이득 봐 킹드가는 중 킹드레드? 어? 형 아니 뭐해 형 뭐해 포탈을. 독신선 나와라 독신선 나와라 에바 꽁친데? 깜짝 놀랐죠돈 빠져야죠 돈 빠져야죠 돈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 하지만 스톤 위치가 너무 좋네 아, 오케이 오케이. 테 테리스니까 다 지우는 중. 다 지우는 중. 정비 타이밍. 탑차에 오지게 나는 중. 근데 우리 팀도 오지게 던지는 중, 어 에포 여기 보였어 공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는데? 나이스 막아야돼, 안타 짧나? 좀 짧을 것같지 락카한테 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짧다 W위치 봐야 되고 어 좋은데? 거기 약간 좀세한데 플래시 약간 아쉽긴 한데 내 플래시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나서 헬퍼급 큐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저등 뒤에도 큐가 날아갑니다. 등 뒤에서도. 아, 나이스! 나, 나이스. 와, 네이스. 보여줬다. 보여줬다. 나 가는 중. 여긴가? 안녕. 안녕. Q 빠져서 3타 안 터져요. 궁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0.1m m 차이로 병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 차이가 나서 세세한 컨트롤을 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Q의 10배 정도 중요하거든 아야텔 그렇게 타면 내가 죽어 친구야 저는 dpi 3000 씁니다 3000 엄청 빠르죠 그래서 마우스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난난 <웃음> 난 내가 빠른 줄 몰랐는데 형들이 빠르대 우리 시청자 형들이 아나 슬슬 무서운데 일부러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맞을 거 아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이쪽에 시야 다 잡고 있는 척 우리 인원 이쪽인 척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바퀴 더 돌았죠 그럼 내가 이걸 주워 먹을 시간이 생겨 빠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저 와드가 저기 바뀐다는 건? 병 넘어와서? 아 저런 아 저런 잘려버렸다 약간, 쎄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제로 올줄 몰랐어. 우리 팀 직관 타이밍이어서 짤로 올수 올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가보. 에코가 먹어라, 저, 심지어. 저런. 좋은데? 안 좋은데? 좋은데? 구도가 좋아. 구도가 미쳤어. 안 좋은데, 이러면? 좋은데? 좋은데, 이러면? 좋은데? 개 좋은데? 나는 바텀 담당, 담당 1찐 갑니다. 킹화 사야 되는데. 급해서 갈 수가 없네. 생활를 사야되는데 이걸 빨리 가서 메워야돼서 아, 근데 저게 잭스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가렌이라서 그냥 에이, 또 사이드 밀고 있냐? 어 알았어 이러,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어, 템, 템 나왔냐? 어, 안 나왔냐?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 편안 우리가 먼저 설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나갈 수가 없어 제가 시어 점수가 팀에서 정글만큼 높습니다. 어, 야, 궁, 궁 없어, 개. 아, 이제, 이제 3초, 궁 3초. 아, 야, 아파. 와, 단체 슬로우. 다들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여기서 싸우면 질 수도 있다는 걸. 아, 궁이 없는데, 이건 다. 안녕, 가비 저거 막아놓긴 했는데, 가는 중, 지르는 중, 담당일진 가는 중. 아, 이거 내가 위치 잘못 잡았다. 미안하다. 형, 어? 그건 좀...? 가는 중 가는 중 화염용 먹는 중 우리 미드 막는 중 저는 미녀 먹어도 사실 이제부터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캐리럭 있는 챔퍼들 몰아주자고 케일, 사일러스, 자야 이런 애들 몰아주면 은 어, 이겼습니다 거의 이겼어요 여기서 애들이 진짜 이상하게 잘리고 이상하게 물리고 나같은 나 짓만 안하면 은 이겨요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얘초시에도 빠졌어 망가진 초시계 성장 망가졌다고 아 여기 핑어 갖고 싶은데 여기 맞죠 여기 아 개무서워 여기 진짜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어아 맞아 여기 아, 이거, 와드 말고, 그걸로바꾸 막고, 그랬나? 아, 톰에서메고 있는데, 이거, 유도 유도 좀 해볼래? 들 표식이 있으니까 하는 거구나. 공한단 주나? 아니네. 죽였다. 죽였다 이거.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건 질 수가 없다. 오! 깻잎, 깻잎이 복수에들렸어요